자일러스트 파일은 컴포션의 레이어 사이즈로 가져오면 되겠고요 자 컴포션 더블 클릭해서 이런 디자인이 있을 때자 먼저 동전 동전에 우선 모션을 먼저 만들면 되겠죠 어, 처음에 동전의 위치는 저 위에 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자, 포지션에 키프레임 주고, 시간을, 어, 이동해서, 밑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음, 자, 이렇게. 자, 이때, 그냥, 이렇게 레이어가, 이건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냥 레이어를 이렇게 만든 상태로 그냥 작업하면 안 되죠?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동, 이, 저금통 뒤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의 위치를, 어, 대지적 음통에 몸통보다 위에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먼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죠. 자, 이렇게 그래서 위쪽으로 들어오고, 그럼 들어왔을 때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서만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 솔리드 하나를 어, 만들어 주고요. 그럼 이 솔리드, 그럼 얘를 밑으로 내려서. 자, 이 동전이 보이지 않아야 될 라인, 자 여기를 기준으로서 해 맞추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동전 위로 가서, 자 얘는 이제 매트 소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동전이 이 색상이 없는 이곳에서만 보여야 되니까 어, 알파 인버트 매트라는 걸 하면 이제 위쪽에서만 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쏙 들어가서 어, 작업이 되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그냥 동전을 이렇게만 내려오게 하지 말고 어, 포지션의 그래프 안으로 들어가서 이 키프레임의 속성을 이 a 이즈로 바꾸고 처음에 출발할 때 천천히 출발하고 마지막에 떨어질 때 안으로 쏙 들어갈 때좀더 빨리 동작을 만드는 게좀더 자연스럽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속도감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동전이 쏙 하고 들어갈 때즉 약간 동전이 보일 때 보일 때쯤 이 몸통이 포지션에 의해서 키프레임을 주고 얘가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살짝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시간 똑같은 시간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프레임 이동하고 앞에 있는 이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어 맞춰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동전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조금 느리죠. 그리고 동작이 또 딱딱하니까 이런 경우 얘네들을 선택해서 어 이즈 이즈 F9로 속성을 바꿔 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딱 했을 때좀 느리잖아요 그러면 이 키프레임 세 개를 우리가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절하는 건 Alt 누르고 움직여주면 키프레임의 간격이 조절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빨리 그래서 이 동전이 이 정도 보일 때쯤 가운데 내려가는 출발하는 게 되겠죠 뭐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속도감 이건 이제 키프레임을 가지고 조절하면 되겠죠 그럼 동전이 들어가면서 몸이 살짝 출렁거리는 느낌. 그리고 이제 동전이 다 들어가고 출렁 한 다음에 또 출렁이 끝날 때쯤 이 지폐가 어 여기 뒷다리에서부터 뭐 이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부터 나는 여기까지 즉이 사이에서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여기에 맞는 이 솔리드 하나를 어저 지폐 위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솔리드의 크기는 그냥 자유롭게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뒷다리 뒤쪽에다가 맞춰놓으면 이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서만 보이게 할수 있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만 보이게 할수 있으니까 그럼 얘도 이제 매트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 지폐 종이가 이 색상을 가지고 있는 이 영역에서만 보이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어, 알파 매트라는 걸 해주면 여기에서만 보일 것이고 그럼 이 지폐도 이제 마찬가지죠 처음에 위치는 여기 밖에 있으면 안보이잖아요 그럼 얘도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주고 시간을 이동해서 이제 동전이 다 올라간 몸통이 다 올라간 때쯤에서 얘가 쓱하고 계속 지나가면 사라지게 되는거죠 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지폐가 지나가는 것도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좀 속도감을 주려면 또 그래프로 들어가서 이즈 이지 이즈의 속성으로 바꾸고 어 출발할 때 천천히 출발했다가 끝날 때좀 빨리 사라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절해주면 지폐가 이렇게 쓱 하고 사라진다뭐 이런 효과를 바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모션이 딱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키프레임, 그, 워크 에어리어를 단축키 N 눌러서 여기까지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반복이니까 얘네들을 오른쪽 클릭해서, 어, 트림 해서 콤포션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완성된 콤포션을 또 새로운 콤포션에다 가져다 놓고요. 자, 컨트롤 K에서 이제 시간이 또 길어야 되겠죠. 시간을 좀 넉넉히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여러 개 복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에서 위 또는 위에서 아래로 선택해서 어, 키프레임 시퀀스를 바로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오버랩은 체크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쭉 겹쳐져서 이렇게 이제 보일 테니까. 그럼 이런 작업이 되겠죠. 여러번 반복하는건 뭐이 방법 말고 도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겁니다